넘치는 카리스마. <목소리> 거부할 는 없는 농 e x y t e l 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목소리> <목소리> 스타. 천하무적 a r Tell me what's going on. Tell m 스타 h a t s going o 멋있는 l l me 고 싶습니다. going o 을 Tell 고 e w h 너무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시고 닮고 싶은 그 h 이효리. 평범한 일반인이 네, 네. 이효리가 되려면 필요한 건 뭐? 이좀피 <웃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하무적 섹시스타 이효리 따라잡기. 얼마 얼마 얼마 물되겠냐 이효리처럼 변신하기 위한 총견적? 시원하게 뽑아보자! <웃음> 아니 제시카 고메즈도 부러워한다고? <웃음> 제시카씨가 생각하는 한국 여자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 누구예요? 이효리? 이효리! 세계적인 모델도 인정한 이유리의 핫바디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섹시한 부위는 어디입니까? 허리 라인이나 복근이나 음. 좀... 좀... 음, 그... <웃음> 어렸을 때부터 발육이 남달랐던... <웃음> 어릴 때부터 발육이 왕성했던 풍만한 가슴 이유리 씨의 몸매 매력은 풍만한 가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운동으로 단련된 그. 복근 복근은 이제 우리가 배 가운데 허리 라인 안쪽에 있는 복근도 있겠지만은 치골로 연결되는 그 와이 라인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 S 라인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가슴에 있다는 거. 스타일 자체가 이제 품 물방울 스타일의 모양에 그런 어떤 가슴 있죠. 위에가 약간 없으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풍만해지는 그런 쉐입 자체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이에요? 천연 카메라에서 가면... 그요 천연입니다. <웃음> 천연의 명품 가슴 그 가격은? 가장 흔하게는 이제 겨드랑이를 절개를 해가지고 유방 보형물을 약간 밑에 약간 처지는 듯한 물방울 모양의 쉐입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뭐, 이유리 씨 가슴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사이를. 유리 씨 700만 원 거저 버셨네요 그녀의 S라인을 더욱 더보이게 하는 건 바로요, 탄탄한 복근. 사실은 이렇게 세로줄이 제일 예쁜데 여자는 가로줄까지 있으면 조금 저는 그건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된걸 보고서 <웃음> 아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웃음> 11자 세로줄도 모자라 가로줄까지 생겼다는 효리복근. 효리복근도 성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복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지방 흡입을 하는 건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허리 안쪽 라인을 일자로 양쪽을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더 이쁜 복근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비용은 약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휴리 복근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배꼽. 배꼽이 길면은 그 옆에 있는 복근 라인하고. 뭐또 라인이 수평행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복근이 더 강조되어 보이고 허리라인이 가늘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비용은 해약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꿀벅지 말벅지 스타들을 전인물인 청바지 광고. 청바지 광고하면 천하무적이어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데? <웃음> 좀 느린 것을기도을다 마냥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하체에도 결점은 있는 법. 제가 상체는 굉장히 서구적인데. <웃음> 하체가 좀 동양적이니까. 야, 표현이 예술이네 어? 저는 하이를 절대 못 잔아요. 오하이를제 생명과 같 <웃음> <웃음> 아, 절대 못. 네. 일단 10cm 이하는 쳐다보는 아거 아니에요. 아, 침도 네. 안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효리의 하이의 사랑. 빙고. 본인은 비록 동양적 하체라고 아쉬워하지만 전문의가 보는 효리의 하체는 효리씨가 갖고 있는 허벅지가 사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위에 허벅지 위쪽 힙 라인에 가까운 쪽은 조금 두껍고 무릎 쪽에 오면서 가늘어지는 스타일이어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인이라고 미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리표 건강 하체. 효리씨 비결이 뭔가요?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맨날 새벽 두세시에 야식 시켜먹고 그리고 막 맨날 그런데도 게 원래 타고 나서 그런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진 휴리하체 진짜 타고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육의 양을 키우는 건 사실 운동으로써 밖에 사실 불가능한데요 무릎 근처에 있는 지방을 좀 빼므로써 약간 뭐 약간 근육질에 약간 쇠기형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그 무릎 근처에 뭐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뭐죠 요즘엔 레이저 지방 흡입 수리를 자주. 파인하게, 섬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율리의 탄력 하체 변신비용은 200만원! 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율리 따라잡기 총 견적! 무려 3천여만원 되시겠다! 천하무적 섹시스타 이율리따라잡기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가지! 매력적인 외모엔 그에 걸맞은 향기로운 내면 역시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자고요